그래가지고 DM으로 네. 임소라 양, 제가 미친 척하고, 네. 임소라 양, 제가 이런 사람인데 한번 할까요? 이게 말을 걸어줄까? 20만 4천 명인데, DM만 해도 하루에 몇, 몇, 네. 몇만 개를 받을 텐데. 근데 딱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친절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 하루에 많이 안 받으세요? 귓속말, 뭐 DM?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어.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클릭해보면서 <웃음> 어, 이거 괜찮다, 아 이건 어. 아디다 이런 거를 딱 하기 때문에 어. 딱 내가 인정할게, 너는 네. 공직병이야. <웃음> <웃음> 내가, 내가 인정할게, 너는 공직병이야. <웃음> <야>. 맞아. <웃음> 이거 사차원이에요어 <웃음> 의외로 반전의 어떤 그런 매력이 있네. <웃음> 그렇구나. <웃음> 알겠습니다.